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뭘 준비했냐면 낙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어, 아닌 밤중에 제가 낙지 먹방을 한번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 요 낙지는 여러분들 한 요정도 크기 소 한입 사이즈 한입 사이즈 소낙지고요 마리당 2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선톡톡이라는 곳이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동에가 홍어 먹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홍어 협찬을 해줬던 그곳인데요 요건 여러분들 협찬이 아닙니다 아, 이건 제가 어, 구매를 해온 부, 어, 품목입니다 돈 주고 구매를 한 품목이고 서비스 영상으로 있다가 여기 또 어마어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장님 서비스라 주신 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영상에 잘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낙지나 이런 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보시면은 낙지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가 있습니다. 자 어,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낙지가 보시면 이렇게 이쪽, 이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마늘이 죠 마늘 생마늘 이 생마늘을 이 낙지 담은 그릇 근처에 이렇게 쓱 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녀석들이 올라오다가 이 밖으로 더 이상 못 올라와요 예 네, 매워가지고 띄어져요 발이 이 밖으로 아예 도망못 갑니다 한 마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좀 크다. 어? 와 이거 진짜 부드럽다 손으로 끝자마자 바로 음. 음. 와 죽은 것 같이 보는데 이게 지금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네. 할게가 없네. 이런데 빨리 좀먹어보려야겠다 좋아 음. 좋아좋아어 전혀 리지 않습니다. 아. 어우 야이 힘봐라 진짜 부들부들합니다 낙지가 딱 말아주고 바사삭 어 이 아무것도 지금 안 찍어 먹는다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 몇분 계세요. 요또 낙지 자체 짭짤한 맛이 또 있어요. 어? 아 잠깐만 <웃음> 손가락이 좀 그렇게 한데. <웃음> 음. 드실 때 위에 끼는 걸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도 이상하게 살짝 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음봐봐서 이거는 원래 그 여러분들 한입에 먹는 게 아니에요 다져서 드시는 거예요 요거는 한 중낙지 사이즈 요거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겠죠? 지아님께서 여자친구 사인는법좀 잘생기시면 됩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잘생긴 남자는 빠른 용서가 되는데 저는 이제 용서를 못 받는. 네. 자 하이라이트 이번에는 어, 여기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하나 주신 낙지인데오 <웃음> 대낙지. 엄청 큰 대낙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입에 먹지 않을 거요 여러분들 에이, 좀 무섭다 나도 담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 드시려면 여러분들, 이 정도 크기는 이렇게 씹으시면 진짜 엄청 오래 씹으셔야 되고, 엄청 뻣뻣해요. 향도 굉장히 역한 향이 나고. 진짜 부드럽고요, 찐도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이큰 것도. 와. 자, 오늘 진짜 힘좀 써야 되는데?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뜬.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먹고 싶다 했다. 아니, d it, d i 판이 t d 에서 it, d 입안에 힘봐힘와 진짜 다리 하나가 거의 세마리자 한마리 급인데? 식도에 붙으면 안 떨어져요 유용합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입만 돼도 발이 딱 떨어지잖아요, <웃음> 살짝 물릴 것 같은데, 아, 이런 큰 거는 살짝 물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큰 거는 잠깐, 예, 좀 이따, 라, 뭐, 라면 먹을 때나 이 놓고, 우리겐 또, 세 발이가 있죠. 음. 아, 큰거 보시다가, 조그만 거 보니까, 여러분들, 정리 안 되시죠? 예, 사, 사. 사 보통 이제 세발낙지나 소낙지는 요정도 크기예요 여러분들 한입에 먹기 좋은거 요거는 지금 중낙지랑 좀 섞여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요정도 크기는 여러분들 한입 도전하셔도 괜찮을거예요 근데 최대한 많이 씹으시고 치아 안좋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큰사고예요 여러분들 낙지는 큰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조사서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 웬만하면 내장을 제거하고 드세요 팔맛드시거나 해가지고 드시는건 괜찮아요 생으로 드시면 좋은것만은 아니에요 근 저는 그 내장 안에 특유있는 그 향을 좀 좋아해서 내장 같이 먹긴 하는데 과사서 네. 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요거 낙지 요거 내장 제거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낙지 몸통 보면은 손가락에 들어가는 홈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잡고 요걸 뒤집듯이 싹 이렇게 한번 싹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네. 골목기듯이 그 다음에, 내장을 이렇게 뚝,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낀 김에, 아, 말아서뭘 말긴 뭘 마냐, 에휴. 음. 아 소주 한병 리필. 네, 저 뉴스 나왔습니다. 어, 뉴스 나왔습니다. 저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 안 좋은 뉴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어, 지역 홍보 대사다 유튜버가 뭐 이런 좋은 취재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뉴스한테 그러들 무슨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바람에 이런 뉴스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네. 야, <웃음> 잠깐만. <웃음> 힘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부드럽고 하, 잘 씹히고 맛있는데 힘 자체는 이야 자 지금 라이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난 초장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초장 한번 먹는 거 보여줬으면 좋겠다 에,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곧 한번 준비를 한번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사사 음 <susur> 歯사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이제 생 낙지는 좀 먹었고 이제 낙지 라면 한번 또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낙지. 어, 이것도 라면 끓여 먹어도 기가 막히거든요. 네. 후레이크 이 삼양라면 후레이크 꼭 넣어야 됩니다. 네. 아 기가 막히겠다 진짜. 일단 여러분들 면이 익을 때 샤브샤브식으로 하나 씩 먹고 좋아, 좋 음. 아아꼬들꼬들개막히네아 음. 여러분, 낙지 먹고 지금 저 원기 회복도 좀 되는 것 같고, 아 기가 막혀.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건 뽀글이 느낌도 나고 괜찮은데 여러분들? 네. 역시 마방마무리또 어, 라면, 낙지라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라면에 맥주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궁합 아세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들 맥주에 라면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또. 쏴쏴쏴 음애들한다니 아. 터에 뻘락지가 들어간 이 라면 아 사아 사사 삼양 실히 국물 햄맛딱 나는 게 좋네. 그래 낙지까지 풀어지니까 아... 아, 여러분들 진짜 낙지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낙지가 요새 여러분들 이 서해 쪽에 좀잘 잡히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서해 쪽 날이 락지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 먹으니까 좀 힘들어하네요. 네. 아,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찾아요.